왼쪽 뛰어서 문을 바로 들어갈 거야. 오른쪽 조심하고, 왼쪽 조심하고 뛴다. 하나, 둘, 셋. 문 확인. 일단 클리어, 지금 클리어 지야가줘지야지야 먼저 가족. 어, 야, 지금 지퍼 누가 옆에? 왼쪽 왼쪽 지하 왼쪽 야 올라 올라 땄다 땄다 땄다 내가 땄어 아탄좀 먹었으니까 바로 녹네 <웃음> <있다>. <웃음> 아 이거 못 가져가네 <웃음> 아내거내거안직겨줄래 어차피 보험 들어 놔서 그냥 한 건데 군데...